와.. 막 나와 얼마에요? 2 5 2 5 와.. 어금 끝내줘 이제 집어댔어 왔다 왔다 왔다 이야.. 20 2 2 2 2 이거 22였어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통영 뉴코리아호 또승선하로 통영으로 또 왔는데 지난번에 막판에 약간 피딩이 걸려서 막판에 조금 잡았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풍 옮기시고 세번째 포인트까지 안 좋았어요. 그래다가 풍 놓는 선사들은 풍을 한번 옮기를좀 많이 꺼려 하시는데 선장님께서 젊으신지 누구 하나 크레임 건 사람이 없는데 선뜻 풍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장님 뭐지 하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뭐두 자릿수 하긴 했습니다. 13마리인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선장님 배로, 고리아오 선장님 배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자리는 지난번에 3번, 오늘은 2번, 2번을 뽑았습니다. 오늘 5월 31일 월요일, 어,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12시 이후부터는 잡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전날 주황 소식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그저께까지 조항이 좋다고 하시는데 여기 약간 냉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달에서 보름달까지는 월명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월명기간에 날씨가 맑으면 달이 좀 밝게 비치겠죠 그래서 한치꾼들의 그 정설은 월명기간에 날이 맑으면 집어가 잘 안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 역시 어좀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도 조항에서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조항 소식은 좋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추랑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도착할때까지 컵라면은 질리죠 바람에 시켜먹는 컵라면이 끝내줍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안거어보고 80g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같이 80g입니다 이제 풍 놓고 시작합니다 얘는 45 손으로 들는거 얘는 50 준비들 다 아신거 같으니까 첫수 이벤트 먼저 들어갑니다 뉴코리아오에서 자잘한 이벤트 이런거 많이 하시죠 태클 박스도 올려있고 자 해가 아직 있는.. 어어 입지로 있죠 아 확실하게 했는데 아이고 문산봤으면 진아 이벤트 탈뻔 그러니까요 그 아. 오겠지요 <웃음>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도시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 반찬이 좋아. 버스 올라왔던 소식에 살해가 확 걸리네 어? 오늘 이거 뭐부융물 넣은거 있네 쏘는 애파리입니다 쏘는 애파리 교체 또, 또 땡이 얘밖에 없는데 안무는 시간인가 아, 한치다. 갈치다. 갈치죠? 오, 또. 좀올려보려고요 <웃음> 너무 입질 없어가지고. 하여튼, 올려주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왜? 네? 네? 네. 뒷바람이네요, 또. 아, <웃음> 어? 이상한 거이므네 작지만 작지만 봐서 어 이상한 거이므네 얼마에 나왔어요? 21 22? 22 아무 거라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암걸에> 좀 나와야죠 몇 미달이에요? 22한 마리 나오더니 금방 또 나와요 핑크의 레이저 그 줄무늬 체크무늬 그거에 나왔거든요? 레이저에 나오는 이트씨 어, 네. 어, 오. 오, 네. 오, 어. 어. 어. 예, 이, 이거 괜찮네요. 이거 예, 예, 예, 아니 근데 같은 색깔은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이십이, 이십. 예, 이번 사장님. 매매다. 이십, 이십. 예, 이십 이십. 무슨 거 삼십 메다, 마차, 물체고요. 하나, 한 이십 오정다 마차, 뭐, 찬아, 뭐, 아이고, 조그만 놈이 그냥. 다가 엉켜버렸네. 계속 들어옵니다 15, 15, 1 15, 15, 1 20, 나왔어요 2거리 35 오. 어쩐지 오! 오! 죽였 35m에서 싸구리 나왔답니다 35m 이야 저도 한마리 아 오랜만에 진짜 고추장이 오네 고추장 아 이런 아 이런 어라? 아이고 이야 이걸 이걸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아, 이야. 아이또 처음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벽을> 진짜. 별 <웃음> 진짜. 더블. 혼자서 더블 하시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야. <웃음> 야, 저거 떨어진 거 아니야? 야, 하나 걸렸네 예. 오야 20m요? 20m요, 딱. 아이고, 아직 두자릿수도 못했으니, 이거. 아이고, 철하다 히트. 몇 미터예요? 아, 29. 29. 어. 어. 신 어. 어. 어. 어. 어르신 한 20마리 넘게 잡으셨죠? 어, 제가 보니까 바닥에 다 깔려있던데? 네? 왔어 왔어 네? 자 왔어 왔어 왔어 오 왔네? 옷함기 옷 보고 있었는데 알. 아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어묵맛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 이거 18m인데? 이야 메달예 어? 2 0메달또치키네 요건 16m 지금부터 태클 박스 이벤트 들어갑니다 보조가방 태클 박스 이벤트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물돌이 타임이라든지 입질이 소형상태가 되면 독려하시려고 이벤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입질! 예예 예. 기다려보세요 아턱 쳤는데 톡트 <웃음> 히트 히 오우 30 30 30? 30이요? 와댓글빙스 올라왔습니다. 한35 40은 되겠네 와 보통 길이 34cm입니다 3 4 c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웃음> 웬만해, 한 마리 오늘. 오, 이건 큰데? 35호 돼서 제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웃음> 오, 떠요. 이건 큰데? 허허, 야 에이, 이, 이런 게 막상 건져보면 작다고요 갈치인가요? 갈치 요 <웃음> 네. 작은 녀석이네요. 장내우, 야 어, 오, 유, 재수네 진짜, 와, 위에서 와. 빠졌는데, 아, 네. 이야. 예, 소 진짜 <웃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이게 아홉 마리트네 이야 예, 두자리수려나 이거? 요거는 33 아직 34cm가 제일 큽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8분 남았습니다 8분 오? 오 뭐야 뭐야? 고등어? 참치? 고등어, 고등어. 우와, 고등어. 우와, 시장 사이즈네. 와, 이야. <웃음> 그렇지. 보기네! 아유! 떨어졌네! 갈치인가봐요, 갈치! 갈치, 어? 또 있네? 어라? 갈치인가? 갈치네, 이런! <웃음> 이야! 어쩐지. 조금 되었습니다 이야. 어이 집원 좋죠? 이집 단지 예. 보조 오우. 이집 지 예. 아우 좋죠?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아 오랜만에 한 마리. 호호. 뭐야 이거 고기인가? 아니 왜 늦게 나오고 있어 이거? <웃음> 이제 열 마리. 아이래 현재 시간 한시 30분입니다 4, 4시까지 일단 진행합니다 4시까지 진행하고 좀더 고기가 올라온다 싶으면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왔다 갔나봐요 아 이거 모레도 좀 해봐야지 안되겠지 애들이 물 박히니까 또, 잊지를 않으나. 쉬고만 해. 우리 바뀌어도 원줄은 밑으로 들어가네. 나오면 안 피곤해 요 아, 오랜만에 한말이네 아씨 그나마 또 빠졌어 <웃음> 삽질의 연속이구만 오늘은 틀린 것 같아요 다행 2미터요2 25요 예. 오 이거 원투첩이 괜찮은데? 와막 나와 얼마에요? 와, 어근 끝내줘. 이제 집어댔어. 나와, 갑자기. 왔다, 왔다, 왔다. 이야, 씨. 20? 22, 22. 이거 22였어. 왔어 왔어 있어요? 오케이 10m 낮다 어? 낮어 낮어 1 2 없는데? 처리대가? 없어 없어 잡았다가 빠졌어 와, 이게 민감하면서 걸리고, 이게 같이 있네. 그래도 막판에 이게 어디야. 또 왔어. 자. 예, 예, 예. 원투체비. 22m, 22m. 예, 예. 예 22, 22. 22, 예이 아니야, 22. 둘, 둘. 1 6개 잡았어 나. 이때까지 예아이 이 앞전에 아예 못 잡았어 어우 밑에 티. 오! 더블 2 2네 <웃음> 씻고 씻고 좋아. 21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막판에 왜 이러지? 와, 이거. 횡재하네, 막판에. 와, 신나네, 이거 진짜. 24, 24. 아, 빠지다, 씨. 25, 25. 좋아 좋아 오 뭐야 오 씨. 뭔데 생선인가, 왜? 오우, 씨. 와, 씨. 아우, 뭐야. 야, 씨, 쌍거리 좋아. 아이, 멋있다. 아, 이거 참 갑자기 막막 막 나서 와. 갑자기 막 나오네요 오늘 꽉 치는 줄 알았는데 <웃음> 어우 갑자기 그냥 막판에 쌍거리도 나오고 막 근데 되게 신기한게 어탐보다 입질하고 보면 거기에 줄이 가있어요 어탐이 조금 느려 이지당연히렇죠 원래 그런거예요네 그러니까 맨날 어탐만 따로 다니니까 못잡지 제가 현재 네, 시간 4시 시5입니다 아, 네. 이에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20분뒤에 철수 예, 음. 그렇 I always watch 접어요 네? 접으셨어요? 네. 그렇지 you 저 환장하시겠네 방새 이렇게 조금만 했으면 아이분도 하십시오 20분. 아 좋았어 파이팅 20m 15m 기로 들어옵니다 원투첩이 끝내줘요 피딩들었을때백코덕 특징입니다 항상 고요말 투어 오죠 야구는 신나, 미치겠네. 와, 신나, 미치겠어. 또 왔다. 아닌가? 미치겠다 너무나 오네 22m 마음이 급해 인마 다시 와우 이거 넣으면 나와요 앗싸 다 찼어 는 아니고 여튼 여튼 찼어 예 네.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아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달려 아니, 아니, 떻게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나오지? 미치겠다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나와, 너무. 사이즈도 좋아, 와. 어디였어? 아씨 아 30마리 째었는데 아씨 아무도 아. 안 불러요 지금 네. 그냥 굶기는데 도망있다면 굶기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준비? 야 아쉽다 아, 그 30마리 딱이었는데 어? 설마 아, 이거, 저기에 찍힌 거다. 애기가. 자, 스물아홉 마리로, 이렇게, 어? 뭐지? 설마. 유후! <웃음> 아, 나 미치겠네. 아, 나씨 <웃음> 자. 2은아 9마리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두 마리나 떨궜어 점점 내놔면 또모르 어, 아 그래요? 와 너무 아쉽다 딱 한치 딱딱 딱 올라왔는데 어, 릴링도 빨리 한 것도 아닌데 자 아우, 막판에 너무 짜릿했습니다 그런 게한 2시간 정도만 있으면 정말 이 정도 쿨러는 채울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또 다음에 야나 피딩 한번 볼수 있겠구나 하고 또 다음에 또올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짧게나마 피딩이 와가지고 너무 짜릿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조금 절망적인 그런 밤이었는데 막판에 사무장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피딩 올, 올 겁니다 날물로 바뀌고 좀 슬슬 한마리 두마리 하더니 꽤 잡았습니다 오늘. 전, 전빵이 아니에요. 오, 됐어, 됐어. 갈치도 한 마리 잡고. 원래 좀 아쉬워야지. 다음이 있죠, 낚시꾼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인들 잡으셨나? <웃음> 와, <막>, 망쿨도 있어? <웃음> <웃음>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지?